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할 고품격전문 야매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이번 편은 선녀나무꾼 대망의 그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무꾼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과연 그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실로 오랜만에 내려온 대지였다 그리움에 사무치던 그의 고향은 그의 두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 지저분한 기익과 악취 추리한 집 집은 그저 집이었고 대지는 그저 대지였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수 없는 실망감이 고개를 드밀었다 대체 이곳에 뭘 기대했단 말인가 그는 한 번도 천상에 오른 적이 없었다는 것 같다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모두 꿈이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단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고 천궁에서의 생활은 모두 환상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가 타고 있는 천마는 분명하게 천상의 삶을 질명했다. 천상의 삶이 꿈이 아니라면 그가 이 비루한 대지에 다시 내려와야 할 까닭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니슈 그의 어미가 덜렁거리는 문을 열고 나왔다. 주름이 깊이 파인 높아 그녀가 이 지상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이 이야기일 수도 있다. 고작 그 나나를 위해 그가 이곳에 남아야 한단 말인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가 자립한 후부터 지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노파에게 마땅한 효를 행했다. 이제야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간들 그게 무슨 큰 죄악이란 말인가? 다시 천상에 오르리라. 그리고 두번 다시 이곳에 내려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나무꾼의 마음은 식어버렸다. 그 대가리 속엔 지난날 말했던 인간의 도리와 짐승의 도리가 한대 뒤섞여 구분이 되질 않았다. 남꾼은 천마에서 내리지 않고 그 위에서 노파를 내려다보며 사정을 설명하였다. 그는 이제 대지를 떠나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며 어머니를 만나기에 잠시 내려왔다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어떤 욕이라도 들을 각오가 되어있었다. 그러나 노파는 웃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토록 걱정하던 아들이 이토록 대성하여 천신이 되어 돌아오리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어떤 부모가 기뻐하지 않겠는가 비록 그가 천신된 것은 아니었으나 노파에게 자세한 구분이야 무엇이 중요하랴 그녀는 그런 식으로 납득할 수 있었다 다만 상실한 것이 무엇이라도 마지막이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안겨주고 싶은 것이 어미의 마음이었다 얘야 조금만 더 시간을 짓지 않으련 내가 천국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어미가 밥비라도 함께 차려주고 싶구나. 그래 사람이 천지를 오고 가는데 어찌 힘들지 않겠느냐.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여올 테니 거기 거기서 기다려다오. 남군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 잠시 기다림이 이제는 두번 다시 보지 못할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효라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다. 나무꾼은 말이에서 떨어졌다 천마는 그를 남겨놓고 홀로 천상으로 돌아갔다 나무꾼은 사라진 천마를 보며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예언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뒤로 나무꾼은 미친듯이 상과 들을 숲을 쏘다니며 그의 친구를 찾아다녔으나 그불 달린 짐승을 다시 보는 일은 없었다 나무꾼 후회했다 어째서 다시 지상에 내려왔을까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쇼와 인간을 증오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그는 내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어느 누구가 그에게 효를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마음이 동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았더라면 처음부터 고통은 없었으리라 그렇게 다른 무언가를 원망하면서 그러다 미쳐버렸다 천상에 오르지 못한 미치광이 반송장은 지붕에 올라갔다 일도 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치거나 울거나 <웃음> 웃거나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러다 어느 날 닭이 되었다나 뭐라나 전해지는 이야기에 하면 그가 천마에서 떨어진 까닭은 어머니가 해온 뜨거운 죽을 마리 등 위에 흘렸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어떤이는 그가 죽을 먹는 사이 웬 쥐가 나타나 말을 놀랬켰다고도 말한다. 또 누군가는 그 말이 스풀에서 어떤 끔찍한 나무가지를 보고 경기를 일으켰다고도 주장하는데 글쎄 나무가지를 보고 놀라는 말이라니 웃기는 얘기 정말 웃기는 얘기야 끌끌끌끌끌끌끌끌 나무꾼의 패착이 원인이 뭐였죠? 네 어머니의 죽 때문이죠 원래 이 편이 더 좋은 세상이 있을 때저 편, 즉저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유형 이게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페르세포네 이야기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 페르세포네는 제우스와 데이시지의 여신 데메테르 사이에서 낳은 딸이죠 근데 하데스한테 납치돼서 하계로 끌려가요 하계란 그 저승을 말하죠 근데 좀 지옥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어, 어쨌거나 으, 거기서 그 하데스가 살짝 꼬실 속에 성류를막 먹으라고 막해 그래서 그걸 네알인가 먹는 바람에 1년 중에 3분의 1은 그 하계스의, 하계에서 하데스의 아내로 지내게 돼요 그래서 그 딸이 그 하계로 하데스하고 있는 동안 그 어머니 데메테르가 슬픔에 잠겨서 대지를 돌보지 않아 그래서 대지의 혹 속한 겨울이 오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신화의 그 이자나미와 이자나기 이야기 있죠 어. 이자나미노 미코토라고 하는데 이는 일본 신화에 나오는 여성 시조신이에요 어. 뭐 일본 신화상 그 어떤 신, 모든 신들의 어머니인데 부르신 가쿠츠치를 낳다가 자궁에 화상을 입어 이게 젖으로 간대 뭐 신이 주, 죽나? 뭐 뭐, 페르세폰에도 뭐, 저승 가는데, 뭐, 이자나미도 갈수 있죠. 어쨌거나 아, 그래서 저승에 가게 되었는데, 그, 오빠의 남편인 이자나기가 이자나미를 다시 살리기 위해 죽은 자들의 세계인 황천으로 가요. 어. 요미노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자나미는 근데 이미 황천의 복숭아를 먹어서 지상으로 갈수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뭐, 어떻게어게 어떻, 어찌, 어찌 해서, 그, 데리고 오기로 했어. 근데 그 금기가 절대 뒤를 돌아봐서 아내 얼굴을 보면 안 돼. 응? 근데 그, 이자나기가 그말안 듣고, 뭔가 마음의 동요가 일어서 봤어. 그래서 실패를 하고 그냥, 응? 이자나미가 도로 그 저승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도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바로 오르페스 이야기. 응? 오르페스도 비슷한 게 나와요. 응? 오르페우스가 그, 저승의 그 안에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보는 바람에. 응. 자, 자, 그리고, 인류는 천국으로 이어진 수타드인데 응. 뭐, 보편적인 종교가 다 그렇죠? 응? 인류는 지키고 착하게 살아야지, 뭐,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지. 뭐, 못되게 하라면서, 뭐, 이렇게, 천, 그, 구원받는다는 종교는 이제 이상한 사이비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반대야. 응? 오히려, 효, 인류는 행하려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어? 여기서, 나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 어머니가, 어? 마지막으로 한번 먹여주고 싶은데, 그거 참아, 게뭐 매정할, 아, 이제 가야 돼요 하고, 뿌리칠 수 있을까요? 과연? 응? 과연 응? 그렇잖아요. 그쵸? 응? 그렇잖아요. 그 저라면 여기 이, 이 상황에 저도 나무꾼처럼 죽한 그릇 그 어머니가 주시는 거 먹고 갈것 같아요. 어, 맹자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를 행하다 얻는 재물이 아니면 받지 않고 도를 행하다 받는 핍박이면 피하지 않는다. 아뭐 정확한 구절 기억 안는데 대충 이런 이런 거였어. 그데 말이야, 아니 지난 시간에는 말이지. 어? 강간범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뭐 상황, 어? 뭐 본능에, 의해, 뭐 호르몬에 의해 뭐 지배되고 뭐 어?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누구도 뭐 강간범이 아닐 수, 어, 뭐 무슨 착한 척하냐 하겠는데. 아 근데 어,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 이쯤 하고 자 그리고 어머니 또는 아내 이런 가족과의 마지막 식사 이것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조의 클리셰야, 응? 어? 보통 독립운동가나 빨치산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어? 응? 뭐, 어디 떠나기 전에 가족 한 번, 응? 어? 만나러 왔어, 응? 어? 그 순사나, 응? 어? 경, 찰들 피해서, 응? 어? 그래서, 그렇게 떠나려고, 얼굴 한번 보고 떠나려는데, 잠깐만 뭐 식사 한번 하고 가렴, 응? 남편에게 식사 한번 해주고 보내고 싶은다 하다가, 꼭, 꼬발, 누가 꼬발러서 그 사이에 잡혀가잖아, 응? 어? 이런 얘기 많아요, 응? 어? 종종 있어. 그리고 어, 난 몰랐는데 이게 선녀 나무꾼 이야기가 수탁 그설화와또 그그 이어졌나요? 난 그, 그런 줄 몰랐네. 어. 하여간 이 원작이 그 뭐라죠? 카연길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그 굉장히 좀 유명했던 분이 그 명작이라고로 그, 전해지는 작품인데 마지막에 좀 약간 그로테스크하게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이제. 결별을 내서 좀 어, 여러분도 좀 그렇게 느꼈죠 어. 그 뭐라고 해야되나 마음에게 하여간 좀 기분이 더럽다고 해야하나 <웃음> 그 환상특급 이런 거에서 좀, 좀 자주 느끼는 그런 느낌인데 하여간 어,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영감을 주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총네 편으로 선녀나무꾼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